네!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콜레올로지 티와 콜레올로지를 먹어봤는데요 어, 이거 제품 먹었더니 살이 빠졌어요 체지방이 감소됐어요 왈. 저를 한번 먹어볼께요 두알 에너지 아입니다네 여러분 제가 이제 막 퇴근을 하고 이제 운동 갈까 하는데 제가 이번에 광고를 하나 받았어요. 짜잔 콜레올로지 어 요즘에 이거 되게 광고 많이 하잖아요 서현씨가 빨간통 다이어트라고도 하는데 제가 이거를 광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이거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광고도 많이 하고 서현 진짜 몸매 너무 이쁘신 서현님이 이걸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전참씨를 보니까 모니카님이랑 뭐 립제님도이걸로 드시고 관리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너무 너무 궁금했었는데 제가 이걸 한번 먹어보고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월달에 대회 나가고 나서 지금까지 8kg 가졌어요 <웃음> 되게 민망한데, 그냥 원상태에 찐 거죠. 원상 원래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좀 압박감이 심했었는데, 이걸로 한번 관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어, 이게 뭐지? 어 체지방을 감소시켜주고, 혈행을 개선시켜주고, 그 다음에 배변 활동을 도와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또 약먹어도 되게 귀찮아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하루에 한번두 알만 먹으면 된대요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한번두 알만 먹으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티예요 콜레올로지 티인데 제가 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물 맹맛이라서 그래서 커피를 많이 마시는데 저처럼 물을 잘안 먹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한테 물을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운동 갈때 타가지고 한번 먹고 보도록 저는 이런 거탈때 물을 먼저 넣고 먹는 게 좋더라고요 얘는 한 박스에 15개가 들어있고요 이렇게. 뿅 맞고. 그래 이렇게 빨간 물이 됐습니다. 요걸 가지고 운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전에 맛을 한번 볼게요. 음 상큼한 석류 맛이에요. 상큼한 석류 맛. 저는 이제 땀복을 입고 운동을 갈게요. 아 지금 운동을 마치고 왔어요. 어 운동을 마치고 자기 전에 이거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지금 먹고. 씻고, 잘려구요. 응. 이렇게, 두알. 뭐 운동하면서 먹고, 요만큼 남았는데, 얘랑 같이 먹으면 될것 같아요. 두알. 목구멍이 약간 작은 편이라서 약 먹을 때 되게 힘들어 하는데 요거는 좀 작아가지고 쏙쏙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영사 네 이제 운동 갔다 왔어요 어참 외출한 모습이죠 어쩔 수 없어요 운동한 다음에는 뭐 이렇게 신경 쓸 수가 없어 지금 딱범벅에어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저는 약을 잘안 챙겨 먹어서 생각날 때 이거 빨간 통 다이어트 약 콜레올로지 잘 먹을게요 뭐 어, 이틀 차 먹는 거라서 아직 뭐 크게 달라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두 알을 오늘도 한번 아이고 이두 알을 한번 먹을게요 아저 식단은 안해요 식단은 안하고 있어요 응. 운동 아아넷나왜일을주문라 <웃음> 오늘 따라왜 이렇게 더덥 생겼냐 <웃음> 아 이제 퇴근을 하고요 운동하려고요 응, 가, 운동할 때 이거 마시려고 해요. 이거 운동할 때 이거 이게 여기 이렇게 하비탈출하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기대하게 돼아나그때 화장 화장 그래 화장 그래 지웠지 요즘에 요렇게 오늘은 하트 녹을 할 거예요. 하트 운동하고, 스피닝하고, 트레이드밀 탈 거예요. 그러면 한 2시간? 2시간 반? 이 정도 될것 같거든요. 열심 운동하고 올게요. 아휴, 이제 운동 마치고 왔어요. 지금은 12월 9일 10시 37분이에요. 어 너무 힘들다. 아, 이거 빨리 씻고, 자려고요. 내일도 출근을 해야 되니까 씻고 빨리 잘겠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쌈복은 두, 두, 이틀 입어요 뒤집어서 말려가지고 그대로 만들어서 이틀 입어요 왜냐면 쌈복 같은 경우는 너무 자주 빨리 만들 것 같아서 그럼 오늘 씻고 오겠습니다 아 이제 씻고 나왔고요 이제 머리 말리고 빨리 잘 거예요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아 진짜 너무 피곤해요 직장생활 너무 피곤해 자기 전에 요거, 두 알, 아시죠? 다이어트 케어, 콜레올로지. 오늘도 자기 전에, 두 알, 두 알. 이거 먹으면, 제가 이제 이거 먹은 지 3일 됐거든요? 3일 된걸 제가 그냥 간단히 얘기, 말씀드리자면, 제가 변비 가는데 어, 화장실을 좀 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그건한번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거 있잖아요. 콜레올로지 티. 요거는, 그니까, 제가 물을 안 먹는데, 물을 좀 많이 마실 수 있도록 도와줘가지고 요거는 좀 꿀팁인 것 같아요 꿀팁 꿀팁 꿀팁 응응. 그럼 이거 이거 먹고 머리를 좀더 말리고 잘게요 그럼 여러분도 안녕히 주무시고 내일 봬요 <웃음> <웃음> 여러분 제 눈에 조름이 가득한거 보이시나요? 어여 자야겠어요. 금인데 아, 요즘 너무 피곤해요. 신경쓰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도 이두알 벗고 자겠습니다. 아, 안녕. 내일도 컨디션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오늘도 자기 전에 콜레올로지 그냥 이걸 믿어서 그런지 더 많이 모른 것 같긴 해요 11.35분이고 <웃음> 오늘은 11월 12월 3일 11시 35분입니다 지금 너무 피곤해요 빨리 자야겠어요 와 월요일은 진짜 너무너무 직장인 케이비야 자기 전에, 콜레올로지. 제가 이거, 한, 지금 5일째 먹고 있나? 오일째 먹고 있나? 그런데, 확실히, 토장실을잘다먹다 근데 이게, 이기안 먹어서 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꾸준히 먹을 뻔 했어요. 네, 지금은, 12월 14일 이거 10시 47분이에요 운동을 갔다 왔고요 음 제가 아마 내일이면 이거 콜레올로지 먹는 게 일주일째 된 거예요 그래서 내일까지 먹고 일주일 후기 영상 찍겠습니다 이제 씻기 전에 이 콜레올로지 두알 먹고 잘게요 두알좀 핫하긴 한가봐요 <놀람> 그럼 어여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머리가 말이 아니죠? 운동 다녀왔어요 지금은 12월 15일 10시 58분입니다 제가 이거 콜라올로지 먹은 지일주일 조금 8일째에요 8일째 이 8일째인데 제가 딸게나마 먹은 후기를 내일 퇴근하고 아무튼 내일 후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까먹기 전에 자기 전에 두알두알 알. <웃음> 이제 씻고 오늘 잘했어요 출근하기 싫어 안녕 <웃음> 네 제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플레올로지 티와 콜레올로지를 먹어봤는데요 우선은 제가 고작 일주일 먹고 아 이거 제품 먹었더니 살이 빠졌어요 체지방이 감소됐어요 어 다이어트가 너무 잘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뻥이잖아 어, 그건 뻥이지 근데 이제 홈페이지에 나와서 이 제품 의 효과를 좀 보려면 이에 대해서 이걸동안 꾸준히 먹어야지만 효과를 볼수 있다고 근데 저는 일주일밖에 안 먹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자면 음, 모든 다이어트 하신 분들이 갖고 계시는 고민이 하나 있을 거예요. 다이어트 할 때는 먹는 게좀 적다 보니까, 아, 나 식단 안 했지. 뭐 적다 보니까, 아무튼 저는 좀 약간 변비가 있어요. 만성 변비가 있는데, 요거 먹음으로 써서좀 어, 화장실 가는데, 좀 약간의 수월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뭐, 이틀에 한번갈 거, 하루에 한번간 적도 있고, 막, 뭐 이렇게 주기가 아무튼 짧아졌죠. 어, 그리고, 이게 저는 약 챙겨먹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두 알만 먹으면 돼서 그거 좀 간편했고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콜레올로지티는 저는 이게 진짜 만족스러워요 저는 이 알약보다 솔직히 콜레올로지티가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왜냐면 어 얘는 그냥 음료수처럼 꿀꺽꿀꺽 마실 수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았어요 그리고 달달하고 상큼한 약간 성유맛이라서 맛도 괜찮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하비탈출화라 써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하비탈출화라 제가 궁금해 생각해보니까 요거 먹으면서 화장실도 많이 가고 좀 이렇게 혈 얘가 또 이제 혈행이 개선된대요 혈행이 개선된다는 말은 피가 잘 흐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거겠죠? 뭐 합의 탈출이라고 해서 이게 특정한 하체만 어막 빼주는 게 아니라 요거 먹음으로 해서 혈액순환이 잘되므로 해서 붓기를 좀 제가 요거 먹을 때좀 생리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생리기간 때 제가 생리후간이좀 심해서 엄청 많이 보여 배도 엄청 많이 빵빵해지고 진짜 얼굴도 보름달처럼 빵빵해지는데 요거 먹으니까 그나마 좀덜 붙더라고요. 어 그리고 저, 저 같은 경우는 운동을 좀 과하게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다리가 땡땡 뭉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 먹음으로써 해서 다리 저림이나 뭐 이렇게 붓는 것도 좀 많이 방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인 대신에 물 대신에 마실 수 있어서 물도 많이 먹게 해준 것 같고 이게 보통 보면 은저 통에도 나와 있지만 한 포당 이렇게 한 500ml 정도 먹게 돼 있어요. 근데 얘가 저는 제 입맛에 좀 달아가지고 여기 이 물에다가 더 이렇게 계속 타 먹었던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물을 좀 많이 줘서 괜찮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궁금했었거든요 저는 이거 진짜 궁금했었거든요 왜냐면 그몸 바디라인 너무 예쁘신, 뭐, 서연님 뿐만 아니라, 많은 연예인들, 뭐, 보미님, 은정님,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은, 뭐, BJ분들이나 유튜브, 분들도, 유튜버 분들도 이걸로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니까. 그 되게 궁금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인 일주일 동안 먹고 난다음 후기는, 음, 솔직히 일주일 동안 먹어서 체지방 감소는 없다. 하지만, 붓기가 빠지는 것 같고, 화장실 가는데 도움을 줘가지고, 어, 꾸준히 한다면은, 언도 효과는 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것만 먹고 나서, 오, 야, 나 식단 안 하고, 운동도 안 했는데, 이거 먹으면 살 빠진다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도움을 줄 뿐이지 결정적으로 하실 거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아시죠? 제가 늘 말씀드릴 거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거에 보조제 도움을 받으면 더 빨리 조금 더 빨리 빠질 수 있다는 거. 음. 그니까여러분들 이런 거 이점 명심하시고 건강하게 다이어트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번에 광고 받아서 한번 꾸준히 먹어보니 어, 꾸준히 이번에 광고 받아서 한번 먹어봤어요. 이게 이게 되게 이게 한 달분이거든요. 한 달분인데 제가 일주일 먹었으니까 계속 꾸준히 먹으면 될거 같고요. 얘도. 지금 운동 갈 건데 운동 갈때또 가져가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광고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했는데